응, 명절을 전이라 붙이고 누나, 응? 나새벽때안줄 거야? 옆집 응, 응. 수연이는 취직했다던데 응. 어머, 여기 네 방이었니? 어. 잠깐만 잠깐만 잠깐 여행을 나요 많은 필요 없이 휴가 필요 없이, 없이 간다 간다 잠깐 가. 몸도 마음도 쉴곳 없는 그대에게 잠깐 명절 탈출 여행. Yeah! 잠깐 여행 가 놀자.